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치차론과 곽화몰레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차론은 원래 돼지껍데기를 튀겨 먹는 멕시코 음식인데 틱톡에서 고기를 통으로 튀겨서 과화몰레랑 찍어 먹는 게전 세계적으로 유행했었습니다 딱 봐도 어마어마하게 바삭할 것 같아서 소리가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참피디님이 먼저 도전하신 영상을 보니까 기름이 거의 폭탄 수준으로 튀어서 아 하면 안 되겠다 싶었는데 이번에 육식맨님께서 기름이 안 튀면서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소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도전해 봤습니다 저도 수입산 오겹살을 해동시켜서 2cm 두께로 썰어졌고요 돼지 잡내를 없애기 위해 월계 수잎 통후추, 마늘 3알을 넣고 삶아졌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낮은 기름에서 1시간 반 동안 튀기며 수분을 날려준 뒤 다시 높은 온도에서 튀겨졌는데 진짜로 기름이 하나도 안 튀더라고요 약간의 유증기가 있는 정도? 그래서 청소할 게 없었습니다 혹시 치차론을 만들어 드시고 싶으시다면 육식맨님 레시피 강추합니다 와 여기 기름에 닿으면서 이 팝콘처럼 하얗게 부풀어오르는 껍데기 보이시나요? 진짜 바삭할 것 같은데 어떤 소리를 들려줄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아참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기름의 온도를 정확하게 유지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도계가 꼭 필요하니까 이것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과카몰레는 아보카도를 자른 뒤 속살을 파내서 으깨주면 되는데 숟가락으로는 으깨는 게잘안 돼서 장갑을 끼고 주먹으로 퍽퍽 때리니까 바로 으깨지더라고요 저만의 꿀팁입니다 여기에 고수도 썰어서 넣어주고 양파도 썰어주고 토마토도 썰어서 넣어준 뒤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아참 라임도 넣어주시고 소금 후추로 간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 만들고 나서 보니까 와 뭔가 그럴듯하고 진짜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재료 준비부터 만드는 데까지 5시간은 걸린 것 같은데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 맛일지 너무 궁금하네요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치차로 먼저 진짜 삼겹살 과자다 과자 와 여기 살결 보이세요 이게 진짜 수분기가 쫙 날라가 가지고 위에는 막 엄청 고소한 막 바삭바삭한 빠삭 그런 튀김 먹는 느낌이고 밑에는 엄청 툭툭 잘 끊기는 육포 같은 거 먹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식감이 훨씬 육포는 약간 질기다면 얘는 그런 게 없지 그냥 약간 턱턱턱 고기가 와 과카 몰레 찍어 먹어볼게요. 둘이 맛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얘는 할라피뇨가 들어가고 얘는 할라피뇨가 안 들어가고 고수가 들어가서 얘는 향으로 승부 보고 얘는 약간 매콤하면서 칼칼하면서 다른 느낌은 또 비슷해요 그래서 어, 나는 얘 만들어 먹기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은 얘를 사신 다음에 고수를 좀 썰어서 넣어드시면 비슷할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얘네가 문제가 아니었어 <웃음> 얘가 문제였다 지차론 야..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기름의 온도가 진짜 중요하더라 제가 115도, 막 117도 여기서 이제 한 3, 40분을 했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처음부터 120도를 향해서 쭉 올려야 돼 그래서 120도에서 1 2 5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름 안에 있어야 이제 얘네가 이렇게 좀 바짝 마르면서 껍데기에 있는 수분들이 더 이렇게 좀잘날라가는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은 그냥 육식맨님의 슈퍼 크리스피 통삼겹 드세요 그게 훨씬 간단한 것 같습니다 불닭이랑도 한번 먹어볼게요. 짜잔. 야, 부닥이네. <웃음> 근데 얘도 삼겹살을 기름에 오랫동안 막 넣고 튀겨서 그런지 불닭이랑 같이 먹는데도 김치가 자꾸 생각난다. 자꾸 이럴 때는 알콜로 날려볼까? 블랙 라벨. 근데 먹다보니까 저는 차라리 통대창이 낫지 않나? <웃음> 짠! 잘 먹었습니다 <웃음> 제 입맛에는 슈퍼 크리스피 통삼겹이 한 10배 정도 더 맛있고요 이거는 사실 막 음식처럼 먹을 건 아닌 것 같고 맥주 한잔 하면서 아마 한 두세 명에서 요거한 줄이나 두줄 정도 이렇게 잘라서 안주로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곽화몰레는 치차론이랑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냥 어디 샐러드나 이런데 그냥 같이 먹는 게더 맛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치차론이 껍질을 튀겨 먹는 건데 껍질만 튀겨 먹은 게 이유가 있다. 어, 그러면 껍데기만 먹어볼까? 불닭볶음면이 더 필요해.